감사합니다 네. 다을수 네. 없었던 그곳 네 알겠습니다. 더과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f e It's gonna be okay 멈추지 않는 만큼 내게 다가와 네 아, 안은 안은인데 f feel It's gonna be okay 멈추지 않는 만큼 내게 다가와 <웃음> May, m a come back to me and c h a l l e n g me c h a l l i c h a l me Okay, whatever y Whatever you feel. 할때 아, 아, 정말요? 좋게 I told 다 네. 드라마 청춘 기록의 OST를 어, 녹음하러 네, 이 현장에 왔는데요. 어, 제가 거의 OST를 2년 반 넘게 2년 반 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부담을 안고 왔는데 녹음이 그래도 잘 끝난 것 같아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Thank <music> you.